꼬마돌 게... 꿈맛... <웃음> 이걸 맞추셨네 아너는 어, 진짜 진짜 잘한다 <웃음>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? 요즘 편의점에 가면 그아 뭐였지? 나 알잖아! 나한테 왜 그래! 음 그거 그거! 자 요즘 여러분들 막 g 스노 세븐일레븐이나 이제 CU 같은 데 가가지고 막빵 코너에 들어가시면 요즘 포켓몬 빵 유행하지 않으신가요? 동물의 숲빵 아니라고! 디지몬! <웃음> 여러분들! 저는 편의점 몇 군데를 돌려봤지만 포켓몬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할 오늘의 게임은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쭈구잘 찍죠? <웃음> 제가 포켓몬을 그릴 겁니다, 여러분들! 야, 다 그렸다! <웃음> 다, 다 그렸다! 땡! 니 아이 크리즈도 안 왔는데 왜 이생이야? 야 진짜 못 그린다 <웃음> 야~~ 뭔데 약가 어리랑 똑같이 생겼어 <웃음> 야 진짜 나 이건 되게 잘그릴 아니 왜 입말 아니,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땡땡 야 이거는 솔직히 야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어, 스피드는 아니었어. 야, 나개 똑같이 그렸는데. 야, 아니 잉어킹이지. 그럼 이게 뭐야? <웃음> 야, 근데 너네들 진짜 잘 맞춘다. 아, 쉬운 걸로 해줄게. 안 돼! 그림 차이, 이러고 했네요. 내그림이못때서내그림이못때서 꽃그림이라고 했데 뭐지? 이게 뭔 꽃그림이야. 마린, 안녕. 헉! 물통, 땡! 마릴리, 안녕. 아, 이거까지 해줘야겠다. 어어? 야, 다 왔는데? 다 왔는데? 어, 진짜 다 왔는데? 아, 내가 좀더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구만. 오! 오! 언제 그 수가 있어? 선생님! 네! 왜? 왜? 너무 뭐 잘못했어, 나! 이건 억까입니? <웃음> 맞아, 꼬리 깔고 앉아있었는데 <웃음> 어... 음... 뭐쑥 멋쑥 멋쑥 아이, 그럴 수 있지! 아이, 그럴 수 있지!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! 이건 스피드럼! 안되지 아니, 예. <웃음> 왜? 야, 내, 대여을개똑 같이 생겼는데? 야, 대 여를 개 같이 생겼는데? <웃음> 아이고, 한 번, 님 나나나나 나나나 아이고, 한 번, 님이고한 번, 아이고, 한 번, 아이고, 한고 있는데 오신네 나나나나나 나나아아그그그 그, 그 앞에 뭐 오오오오오오오오올 <목소리> 아 정은매라만 포켓몬스터가 나와. 따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저은매라고 치니까 포켓몬이 안나와요 <웃음> 이번에도 색깔 없이 가겠습니다 파당몬 아님 만님 럭키 아님 아님아 여기까지 그려줘야겠네 어, 비슷한 거 나왔다 나 여러분들 맞아요! 럭키는 날리가 없어요 뽀맨이! 순행이, 님비야! <웃음> 이걸 어추셨네 이걸 어추셨네 세상에 저게 왜 맞아요? 자꾸 도대체 언니 맞아일수 있지? 자갈치 어 자갈치처럼 생기기는 했다 맛있겠다 자갈치 야 되게 잘 그렸다 인피아 해파리 범이 아니, 아니라미 본인이 생각해서 <웃음> 어이없죠? <웃음> 아니, 맞추는 사람이 더신기안되나 <웃음> 시험보다 어렵다고? 야, 아무리 그래도 시험보다는 안 어렵지. 포켓고사. 애원가 <웃음> 땡. 깜지곰 땡. 이분곰 땡. 야, 너네들 진짜 잘한다. 어, 너네들 진짜, 진짜 잘한다. 야내 내가 포켓몬 그린 것 중에 야못 알아차린 거는 단 하나도 없는데? 야 진짜 대단하다 너네들. 아까랑 아까랑 비슷한 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. 비 <웃음> 비슷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. 미용 신용 서른나 신용 벤. <웃음> 아 제가 여기서 디테일을 또 해야겠네요. 아다 했다. 아보크 지렁이! 아 지렁이라니 푸큰무이라니까 푸큰무늬라니까 진짜 너무하네! <웃음> 이게? 야 저기라니! 완전 똑같구만! 자 여러분들! 자 여기서! 들어갑니다 여러분들! 고듭 주시면 제가 맛있는 사탕이랑 젤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